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재회는 정말 힘든 일인데요. 어째서 재회를 했다 하더라도 금방 이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재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면 꼭 현명하게 재회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연애가 짧았든 길었든 그 기간에 상관없이 지금 내가 헤어지고 나서 그 상대방과 재회하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는 것은 요그 사람이 그만큼 나에게 간절하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별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내가 죽을 만큼 괴로운 생각이 들면 요 다시 행복해지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해질 거예요 사실 그 아프고 간절한 마음을 저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간절함만 앞세워서 재회에 몰두하다 보니까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찌어찌 하다가 재회는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일단 재회가 되면 요 아주 기쁠 거예요. 그런데 그 간절하고 기뻤던 마음이 금방 없어지면서 또 이별을 하고 있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원래 저는 재회를 권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너무 힘들고 아프니까요. 하지만 재회를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일부러 겁을 드리기 위해서 재수없게 헤어짐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반복하시거든요 아직 재회를 성공해보지 못한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재회를 해보셨던 분들 중에 재회만 하면 정말 모든 게다 해결되는 줄 알고 시작했는데 재회를 하고 나서 다시 이별을 하고 그 이별을 다시 재회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시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중에 또 어떤 분들은 요 이런 과정 자체가 이제 너무 지겨워서 이 재회를 하는 일을 나도 더 이상은 안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포기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이별하고 나서 죽을 것 같이 아파서 재회만 하면 될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그이후에 모든 상황들이 내 맘처럼은 안 되거든요 왜 이렇게 자꾸 반복되고 안 좋게 될수 있냐면요 그게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 욕심만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욕심만 가득한 생각으로 재회를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에게 실증이 나든, 여자가 남자에게 불만이 쌓이든 남자가 여자에게 상처를 줬든, 여자가 남자를 지치게 했든 분명히 헤어진 다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명백한 잘못 때문에 받은 타격이 크기도 하고요 그 명백한 잘못을 한 사람도 염치가 없기 때문에 두 사람이 재회를 딱히 바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대다수의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은 요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정확하게 뭐가 잘못됐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이별을 하니까 약간의 오해만 풀면 재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죠 물론 정말 아주 사소한 오해로 이별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 그렇게 아주 사소한 오해로 이별을 했다면 재회도 쉽게 성사되니까 그건 우리가 다뤄야 될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요내 상대방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던 어떤 감정들이 내 상대방의 마음을 삐딱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내 특정한 행동과 말이 상대방에게 오해를 산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내 상대방의 마음속에선 오해하고 싶은 쪽으로 기울어져서 생각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상대방은 요 어떤 시점부터 내가 하는 행동과 말을 오해하는 쪽으로 몰아갈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를 자꾸만 부정적으로 보려는 시각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나는 내 상대방이 그런 불만을 누적하고 있는지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 상대방이 오해했던 그 순간의 상황만 생각해보고 그 오해만 풀면 재회가될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만나서 혹은 대화하면서 그 오해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늘어놓게 되거든요. 근데 상대방도 요내 설명을 듣고 오해는 풀렸어요. 하지만 마음속에 응어리가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 상대방은 요 자기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요 만약에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는 걸 안다 하더라도 요그 응어리가 왜 생겼는지조차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별하기 전에 내 상대방이 요 뭔가 헤어질 것 같은 것을 암시하는 느낌을 던지고요 자기도 자기 마음을 잘 모르겠다 시간을 좀 갖고 생각을 해보자 마음이 좀 식은 것 같긴 한데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등의 말을 하는 거거든요 너무 좋게 이별하자는 사람의 마음을 둘러대는 핑계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요 자기 마음이 어떤 건지 몰라서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말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진심이라면요 내 상대방은 자기 마음 속에 응어리가 왜 생겼는지 그리고 그게 정확히 뭔지 파악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런 상태에 있는 그 사람과 재회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 응어리가 뭔지 여전히 모르고요. 단지 나는 이 사람과 계속 같이 있고 싶은 그 마음만 가지고 계속 매달리고 상대에게 재촉하고 설득해요. 물론 내 상대방도 요 내가 죽도록 믿거나 싫은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잠깐 매달렸는데 상대방이 응해줄 수도 있죠. 그렇게 재회가 성사될 수도 있어요. 내 상대방이 쉽게 나하고 재회하고 싶었구나 라고 확인할 수도 있죠 그래서 나는 재회에 성공했구나 싶어서 매우 기쁠 수 있는데요 어쩌면 그게 사실은 시한폭탄을 안고 다시 재회를 한것 뿐일 수도 있거든요 이별한 이후에 짧은 시간 내에 재회를 했다는 것은요 어쩌면 서로가 잠시도 떨어져 있기 힘든 그 마음을 확인한 걸 수는 있어요 근데 또 짧은 시간 내에 재회를 했다는 것은요 두 사람 사이에 본질적인 문제가 무시되거나 덮여진 상태로 있는 걸 수도 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겠죠 이별을 했을 때 분명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그 이유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방안이 있었어야 해요 그런데 그냥 같이 있고 싶고 내가 원한다는 마음만 앞세우다 보니까 그 근본적인 해결은 뒤로 미루고 마음만 앞선 감정적인 재회가될 가능성이 높겠죠 만약에 내 상대방에게 마음속에 응어가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감정적으로 급하게 재회를 하게 되면 재회를 한 이후에도 요내 상대방의 마음속에 그 응어리는 아직 사라지지 않은 상태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가 재회한 것만큼은 기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나는 어렵게 재회를 했으니까 이 재회로 인해서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내 상대방에게 참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그러면서 내 상대방도 조금은 노력해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되죠 근데 내 상대방의 마음속에는 응어리가 남아 있어서요 자기가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응어리가 없는 나처럼 나한테 표현해 오지는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재회를한 후에 나도 살짝은 기대를 했고요 내 상대방도 분명히 노력은 하는데 나는 내 상대방이 예전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자꾸 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 서운해진 마음을 상대방에게 조금은 호소하게 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 또 조금 싸우게 되겠죠 이 싸움이 자꾸 잦아지면서 이별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또 이별을 하면요 내 상대방의 마음속에는 나에 대한 실망감이 예전보다 더 커졌을 거예요 물론 내 상대방만 그런 게 아니고요 나도 상대방한테 실망하게 되거든요 내가 어렵게 이 재회를 성사시켰어요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성사시켰죠 그런 내 노력을 다시 이렇게 쉽게 던져버리는 상대방한테 크게 실망을 하게 될 거라고요 그럼 이렇게 재회를 하면 안 하는 이만 못하잖아요. 처음에 이별했을 때는요. 그냥 죽도록 아팠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죽도록 아픈 건두 배로 커진 것 같고요. 이제 거기에 미운 마음까지 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끝나 버리면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자꾸 미련이 남고요. 계속 뭔가 더해 보고 싶은 욕구가 생긴단 말이죠. 오히려 한번 재회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하면 또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렇게 이별하고 나서 재회 다시 재회 이것이 반복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군가와 간절히 재회를 하고 싶다면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내 상대방이 자기 응어리를 나에게 정확히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도 상대방이 자기의 응어리를 드러냈을 때그 사람의 응어리를 치유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마음 상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재회를 한 후에도 오랫동안 둘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쉬운 재회가 나쁜 건 아니지만 쉽게 재회를 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재회가 좀 더디 진행되는 것 같더라도 그 재회에 대한 기대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진짜 두 사람 사이의 본질을 파헤쳐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급한 내 마음만 앞세워서 빠르게 성공한 재회는 요 영양가가 없는 인스턴트 재회일 수도 있어요 처음에 나는 이 사람과 오래 가려고 시작했는데 내 욕심 때문에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을 일회용품처럼 사용하고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재회는꼭 시간에 비례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오랜 시간이 걸려서 성사된 재회는요 쉽게 깨질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해요. 그긴 시간 동안 서로에 대해서 각자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봤을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간절하게 그리고 빠르게 하고 싶은 그 재회를요 조금은 두렵게 생각해보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현명한 재회의 첫걸음일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